잘못 자른 머리 앞머리가 아무리, 포인트입니다 i l s 를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리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영상 속에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 화장을 지우기 전인데 속눈썹 붙이는 법 있죠 속눈썹은 붙이고 안 붙이고 정말 달거든요 자연스러운 화장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래시도 두꺼운 걸 선호를 하는 편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리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눈꼬리만 강조를 하거나 부분 적으로 붙이는 아이래시를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화장을 지우지 않은 상태 오늘 영상에서 붙일 속눈썹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분장물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네요.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부분으로 잘라요. 이렇게 부분으로 가닥가닥 자릅니다. 눈썹 풀을 미리 붙여준 다음에 접착력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뒤에 생기기 때문에 미리 한 1분 정도 붙여놓은 다음에 풀을 붙여준 다음에 붙이면 확실히 접착력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빈대다가 좀 지저분한데 뚜껑에다가 먼저 풀을 소량 소량만 필요해요 짜놓습니다 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칼 눈썹 칼로 아까전처럼 두가닥씩 지금 이렇게 낚싯줄로 되어있는 요 속눈썹 요거를 두 가닥씩 잘라줘요 요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붙인 상태에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접착력을 위해서 한쪽 눈만 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금 눈동자 중앙 부분부터 해서 요 끝까지 붙여서 붙여줄게요 끝부터 해서 올려줍니다 세번째가닥 다섯가닥 정도만 이렇게 살포시 올려준다는 드린 느낌으로 요정도 저는 한 다섯가닥 정도 붙이면 눈동자 중앙 라인에서 끝까지 붙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가닥 정도 더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닥 정도를 눈동자 요 끝부분 눈꼬리보다 조금 더 하나 더 연장해서 눈이 조금 더 깊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자 지금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 풀이 말랐다라고 생각이 들면 손가락으로 살포시 살짝 늘려주세요 다음에 한번 위로 쓸어 올려줍니다. 이 부분이 살짝 어색하잖아요. 이 중앙 부분. 그러면 이럴 때는 아이라이너로 살짝 이 부분만 한 번만 더 이어서 그려주세요. 어색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정말 가까이서 보면 그래야 알 정도로 잘 모르실 거예요 확실히 풍성해진 속눈썹 저는 지금 8cm를 붙였는데 이게 9cm, 10cm, 13cm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길게 있거든요 저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렌즈도 그렇고 너무 길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쪽이 훨씬 더 눈썹 눈이 이제 깊어 보이면서 여기 눈꼬리 부분이 더 길어 보이죠. 확실히 이쪽이요. 이쪽. 자 지금까지 속눈썹 이쁘게 붙이는 방법 그리고 자연스럽게 붙이는 방법. 저희 엄마들 모임 나갈 때 따님분들 이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진짜 이거 한 5분이면 시간 내서 붙여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웃음> 엄마 이거 붙여달라고 하면 되게 귀찮아하긴 하는데 붙여드리면 엄마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연장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냥 모이 한두 번 나가실 때 붙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눈 건강상에서도 그렇고 미용상으로도 훨씬 이게 더 이쁘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쁘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요거는 나중에 통눈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진으로도 포스팅해서 블로그에 따로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전 이제 씻어서 가겠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안녕!